야, 뻔하게 태형이 보이는데 댓글에, 석진이야? 아, <웃음> 봐요. 자,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아, 일단 인사로 드릴까요? 네. 줄세팜, 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야, 어우,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줄세팜, 탄. 언제나? 언제나? 우리 각자 하자. <웃음> 안녕! Hello 사실... 뭐야. 어, 뭐, 뭐, 뭐, 어디로 갔다 왔냐? 뭐요? 뭐야, 뭐야? 뭐? 내눈 이상한 이거 아니지? 아니아니 아니야. 저 방금 저도 당황했어요.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네 그런 여러분 모습들을 보여,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라이브를 켰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 셋이 모이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즘즘 맨날 <웃음> 저희끼리 있어가지고. <웃음> 그렇게 아, 하죠. 술 술도 우리끼리 먹고. <웃음> 어, 일본 라스베가스는 이상하게 좀 자주 보였어요. 정국이 포함해가지고. 니까요4명이서 예. 어. 자주 봤었어요. 저형데 전국이 조만간 음. 올것 같기도 하고. 난조만다 <웃음>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네. 넘어올 것 같아. 자, 일단 좀 음식을 좀 까볼까요? 일단 사실 밥 먹으면서 좀 라이브를 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항상 투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또 라이브를 했잖아요. <웃음> 어, 이거를 제가. <웃음> 네. 이게 뭐야? 밥이야. 밥이야? 자, 이거를. 자, 이거 봐봐. 다 올려. 근데, 이거, 이렇게, 그러면은. 이알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 뭐, 어떻게 막, 하는 거야? 막. 이거를. 그렇 지민이 세팅! 지 지민이 있어야지. 너. 이렇게 땀 응?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하고, 듣네, 이제. 오늘 컨셉을 또 약간 그 음식과, 이렇게. 아, 음식 때문에 포커스가 기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아, 음식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형또 제가 방법이. 약간 그러니까. 막두근두근거는 듯한 느낌으로. 심장 소리처럼 약간. 딱 조금만 뒤로 해서 연결이 아 너가 많으니까 연결이 불안. 뭐뭐 뭐뭐 무슨 무슨 손이야 얘 얘. <웃음> 이거? 불 불안 손이야 뭐야? <웃음> 아 불소나네. 하지마 하지마. 불안한 손 지민아. 아 불소나. 그러지 마. 자 제가 먹방만 엄청 보잖아요, 형님. 네. 또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고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별말. 별말 쏜넘 와서 별말으니까이게못 하는 일이. 그걸 왜 보는지? 어 아, 왜냐면 더 배고프니까. 전 다이어트 할때 먹고만 가서. 아, 그래? 자 이렇게. 이거 밥 뭐야? 이거 비빔밥이지. 오늘 먹을 음식은 mm -hmm. 부추, 부추, 그리고 뭐 무, 무말랭, 음. 그리고 계란. 맛있게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일단 먹읍시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먹, 에, 먹으면서 어, 소소하게 어, 이야기 놔두고. 네. 뭐 다들 또 그전에 또 멤버들이 라이브를 또했더라고요 여러분, 어. 아, 여러분, 여러분 죄송한데 아 더... 어. <웃음> 어, 왜요? <웃음> 여러분 음, 죄송한데 네. 그 핸드폰이 멀리 있어가지고 댓글은 잘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있다 어. 오케이 제가 오케이. 사실 오케이. 오늘 안 먹으려고 <웃음> 했는데 아, 진짜 안 되겠습니다 왜요? 고기, 고기 그 쌈장은 먹고 없는데? 왜쌈장이없어 저기 이거 아니야? 이, 거 어, 아니시, 아, 아, 아, 이거 은거 같아요 지민이 이거 이거 딱 거. 딱 내려서 먹고 식초잖아 이거 쌈장 아니야 이거 김밥 내가 네, 해드릴게요 아니 쌈장 어디 있어 너희들은 냉면에 식초랑 이런 거 하냐 아니야 연해죠너 아니, 해? 난 그냥 먹는데 해? 나도 나도 그냥 먹긴 해나 응. 귀찮아 그냥 그래. 그냥 드세요 너 <웃음> 되게 쿨하다 난 너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 지금 나 항상 너너 항상 그런 식이었어 <웃음> 얘 지금 오이 뺄라고 그러는 <웃음> 거아 <같아>. 그래 <웃음> 오이는 뺄게요 내가 오일을 빼고 하실게요 <웃음> 아니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 <웃음> 먹어보셨어요아 그래? 다 심치 말고 너 시금치 못 먹어? 야금치좋아하는데 아, 좋아해 시금치 말고 그 비슷하게 생긴 거있잖아뭐그 파래라고 하는 아 그렇지 파래 파래 제가 그거를 비려가지고 응. 못먹었어요나 미나리 요즘은 너무 맛있어. 나난 사실 음식 가리는 게 없어 미나리 거짓말하지 마호박이나 진짜 음식 나다 생강 못 먹는다 생강 생강 빼고, 빼고 다 먹어 생강을 잘해야 돼 그래서 <웃음> 오늘 좀 재미없다. 컨디션 <웃음> 안 좋아? 응? 나 항상 웃겼었어 너의 그런 말에. 어? 아제제 제 생각에는 수위를 좀 낮추고 있는 중이야. 아 그래. 그래, 아 그렇지. 그렇지. 이가 좀 수위가 높긴 해. 이가 어. 좀 사람이 됐다야. 어. <웃음> 사람이 또성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 프로 우리 집이지. 잘 크냐. 또 대한민국의. 음. 장수스러 음식 비빔밥을 와난 라스베가스가 진짜 한식이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온게 <웃음> 이상하게 미국에서 먹는 한식이 더 맛있는 것 <웃음> 진짜 잘하세요 뭔가 잘하시는 분이 오셨나봐 한식에 대한 개념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무말랭이라 같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비빔밥을 먹어보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음흠, 음흠. 여기 밥에다가 각종 나물을 넣고 음흠. 이렇게 양념을 넣습니다. 음흠. 그리고 또 이제 수저로 음흠. 많이 하는데 이제 포크나 젓가락으로 음흠. 이렇게 비벼주면 더잘 비벼져요. 됐죠 그렇게 비볐어요? 소스 좀 많은 거아니야 아, 저 믿으세요. 형. 저 믿으세요. 저믿으야요저 믿으세요. 게믿으세해 알겠습니다 저믿저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믿으다요저 믿으세요. 저믿으세 이건 배경이 뭐야? 배경이 있지 않건 냉면 소스예요 이게 냉면 소스라고? 예, 예. 그래? 이거 이렇게 여기 넣어 먹으라고 응. 불쌍, 아, 거안 먹어요 벌써 아 매운 거안 먹구나 고기 넣어 먹어 계란이랑 음. 음. 저축 무슨 일이야 이게? 음, 이거 먹어 이거 스티 아니지? 아니 니가 아니, 이것도 넣어야 돼야 태영이가 이거 먹어 그래 그리고 너가, 식초, 저가, 식초랑 겨절 넘버전는네가 만들어 봐봐 그래서 네가 괜찮은 게 제가 여기로? 음. 알겠어요 제해볼 맛있게 한번 해봐봐 아, 자 어떻게 해야 맛있냐 일단 소스를 넣어 음. 아니, 노른자 빠졌네 이러면 안돼 뭐, 오이 넣고 소스를 이렇게 넣어 음. 음, 흘릴 공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게 원래 뭐, 냉면에 뭐... 불소스 이런 거 넣어서 먹어야 돼요 형뭐 어. 흘린디 지금? 아니야 괜찮네 지금 약간 사투리 난거 같은디? 음. 이렇게, 이렇게 나올지 식초를 네. 살짝 이렇게 한번 둘러줘요. 어우. 그리고 그 식초 강하더라고. 그리고 어우 겨자를 넣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어. 이렇게 하면은 음. 끝나? 이렇게 비벼요. 어우 야 근데 맛있을거 같긴 해. 배트볼에다가 빵 건. 이래도 뭐? 담백하지 않냐? 왜왜왜 왜? 오왜왜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이거 이거 떨어지면 안 돼. 돼. 돼. 돼. 돼. 와이 클렸다. 지민이가 아주 잘 가렸어요. 아, 아 이거 우리가 호텔이 그 라스베가스라든지 되게 핫하더라고. 연령대가 돼. 네, 네. 아 근데 우리 또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흠칫 놀랐을 수도 있으니 음. 제가 잘 가렸습니다. 음.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미안해요. 티죠 자꾸? <웃음> <웃음> 미안해요. 아, 그렇게 해야 돼? 오빠가? 이렇게 하면은 잘안 튀죠. 어때? 맛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맛이지 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에이러 <웃음> <웃음> <웃음> 무슨 맛이지? <웃음>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 원래 이렇게 어, 넣어서 어. 먹는 게 맞아 확실해? <웃음> 이렇게 넣무 마음이 맞는데 이거 뭐지? 아니, 근데 나쁘진 않아 내가 좀 이, 익어야 될것 같아 근 비빔밥은 좀. 확실하게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좀 이게 면에 그좀 그래. 배에는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아 좀 불려 <웃음> 아니에요, 좀 먹고 <웃음> 야, 이거 <웃음> 먹어 이거, 이거 맛있게. 비빔밥 진짜 담백해 비빔밥 먹으면 족발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족발이 음 너무 오랜만이야 내가 수저 드릴게요 족발 안 먹어도 꽤된것 같은데? 와나 진짜 결국 먹는구나 와방 무슨 소리예요? 내 소리다 마 와우? 어? 진짜로? 응 야, 전화 받는 소리 들려는데맞아 uh -huh. 음? 예? <웃음> 아 생각 들어 있다 저기아얘 지민이가 생각나왔어요 야 말해 뭐말령이 약간 생각아이 안해 아 그래? <웃음> 지민 형이 생강 싫어하면서 싹그렇게 해가지고 싹 해서 싹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내가 여기 단추 한 해로 굉장히 맛있었죠? 너무 쎄그렇 그쵸 그... 원래 좀 이쁜 셔츠 좀 넣으려고 했는데 응땀 음. 흘려가지고 안될거 같아 어할거 같아 또 먹으니까 살거 같다 <웃음> <웃음> 맛있어 먹어 아, 응. 하나도 안돼응 진짜 나좀 먹어봐 비빔밥? 비리빈 여기서 아 b 리 l i e v e you. I b e 하 i e v e I trust you. Just me. I'm 고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네. 우리 t 가 갔을 때. 휴가? h 가 아, 아, 심했지, 그때. 봤어, 그거? 응. 음. 방송이니까 조절한 거야, 나. 방송이 조절해, 조절해, 조절데 <웃음> 아, 그래? 응. 아. 음. 중간 그래도 나는 좋은 기억이었어. 나쁘지 않았어 뭔데? 진짜? 맵다고? 응. 음. 매워? 응. 음. 조금 맵지. 조금 매운 것 같아. 매운 그래? 매운 티도 없는데 여기는 진짜. 나 너를 너를 아는데 매운데 맛있어. 음, 좀 있지 않아? 없어? 형이 형이 형형은좀 형, 있을까? 아니, 난 너무 좋아. 넌난 말도 안 돼. 와, 진짜. 아까 한신가 밥 먹고 지금 이제 처음 먹는다. 맞아요. 맞아요. 뭘 처음 먹을 인마 너 이제 먹었잖아 인마 물. 나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나 다, 다섯 시, 네가너 자식을 안줄 아, 모르겠는데 남이 여분들한테 그래. 거짓말하지 마. 나 이쁜 모습 <웃음> 받으려고 근데, 그런 건 알겠는데 솔직히 담백하게 하라고 정당하게 <웃음> 거짓말이야 게 너의 매력이야 응? 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내가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파도 많이 먹어가지고 <웃음> 아 맵다 차아 음. 진짜 안 먹으려고 했던 아, 거 얘기는 너무 저살좀 많이 빠지지 않아요? 말이말지 많이 빠지. 빠지, 빠지, 빠지. 빠지. 어. 팬분들, 너가 살 빠지는 걸 봐야지. 이게 하겠구나. 제일 역대급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 언제였냐? 저요? 너 팽러비티. 어. 응. 아니야. 요즘 벌크업하고 <웃음> 이제 막 먹기 시작할 때 70일까지 쪘었어요. 우와, 와, 진짜? 진짜? 응. 대박인데? 보기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응. 근데 이제 지금은 60. 좀 쪘으니까 그때 운동하고 올 때? 온,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 몰라 그냥 막먹어 해가지고 막 먹을 때와 치즈까지 쪘어? 몰란데 <웃음> 안돼 맛있는 부분이야 인마 알지? 계란이나 <웃음> 많이 드세요 <웃음> 이거 한입 드세요 <웃음> 어떻게 된냉면이 이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그냥 이거. 응. 이거 약간 평양냉면 같아. 꼭. 먹으라면서 안 넘겨주는 거 봐. 우리 둘 다. 자 <웃음> 아, 내가 댓글을 좀 읽어볼게. 아 이게 식초세구나쎄 아, 식초였구나. 윤기 메리 미에. 저거. <웃음> <웃음> 어야 연결이 불안정하다. 나, 내 얼굴이 가까이 가면 안 되나 봐. 아, 불어 불라부 <웃음> <부러울. 웃음> <웃음> 아, 연결이 불안정해 신나 <웃음> 수위 조절해 음. 아, 오늘 또 진짜 전세계에 정말 형, <웃음> 나아는데요 <웃음> 뭐 뭔가? <웃음> <웃음> 나 진짜 의소가 아니야? 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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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진짜 재밌었는데 어. <웃음> 너무 찜지 않았어 근데? 재밌어. 아 근데 난좀 아, 아쉬웠어 어깨 아쉬웠어 난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이상하게 약간 숨이 막히더라? 숨이 너무 차던데? 어나 그래, 과호흡이 좀일어나는데 나 그래가지고 근데. 나 중간에 <웃음> 아 이거 안되겠는데? 응. 응. 과호흡이 갑자기 탁일어났거 조금 근데, 근데 또 근데 마지막에 딱 텐션 잡고 딱 처음에 나이 딱 그런 거 들키면 그뭐 아파 죽어지 그거 딱 시작할 때 약간 쌀쌀했거든요. 음. 근데 엄청 더워졌지 더우니까 이게 공기가 뭔가 안 빠지는 느낌 어. 좀 있어. 와나 숨이 응. 갑자기 퍽 막히더라고. 툭툭형 <웃음> 약간 오늘 어지러워하는 건 봤는데. 오아나나나 오늘 약간 어지러형 약간 이렇게 약 봤는데. 음. 아, 이거 아 그거 <웃음> 야, 그랬다고? 성답이 <웃음> <손더미> 이는데 <손대. 웃음> <웃음> 미쳤어,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음! <웃음> <웃음> 왜 웃는 건데? 너왜 웃어? <웃음> 왜? 뭐하는건데? 아나 게임이야? <웃음> 방송 끄고 한번더 볼래 우리? <웃음> 그래야 되냐? <웃음> 자한번더 읽어봅니다 할말 떨어졌나봐요 윤기 메리 미! <웃음> 야 머, 머, 머, 먹어 먹어 먹어 운동 먹어 뭘 먹고 있냐고요? 지금 이게 보쌈이 영어로 뭐냐? 보쌈 <웃음> 보쌈 음. <웃음> 보쌈 <웃음> 보쌈이 그냥 보쌈만... 족발은? 채연 이가 천천히 드시고 여하튼... 피크푸트이요 피크푸어 <웃음> 뭐, 맞는 말 아니야? <웃음> 몰라 피크푸트? 피크푸트 몰라? 근데 족발요 돼지발 돼지발 <웃음> 오늘 약간 피곤해서 미친 건가? 돼지발 <웃음> <왜> <웃음> 다 웃기지? 원래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여튼 족발과 보쌈, 냉면, 한국 음식들 을좀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누를 예스 아, 보쌈 좋죠 여러분들이 야식으로 먹을 때도 보쌈은 정말 <웃음> 근데 보쌈은 남겨놨다가 치마 보면 더 맛있어요 그치 남아요? 좀 많이 남왔던데요한 마리. <웃음> 음, 남길 때는 일부러 있어아 이게 최소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야 아, 배달이요? 어한 마리밖에 못 시키는데 다, 다못저 오늘 다먹어다못 먹었어요 전 치킨도 한 마리 시키면 혼자 다 먹어서 응 음, 진짜? 어? 어, 난 치킨 응. 한 마리 시키면 다못 먹어 그래서 너 진짜 다 먹어? 뭐, 뭐 어떤 치킨? 그냥 땡땡을 이렇게 해야지 뭐까 후라이드 치킨 그한 마리를? 네 어디로 그래? 해야 그냥 땡땡이로고해야 미 땡땡은 그 없잖아. 미 땡땡? 아, 그, 그것도 혼자 한 마리 담겨. 응, 진짜로? 예. 네. 죄송하 땡땡. 뭐뭐땡 흑땡땡. 땡그을뭐르 아,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뭐, 네. 저는 이제.. 그치킨다보라다 먹는다. 와.. 다 먹을 수 있지. 근데 먹고 나면은.. 담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매운 소스 발라먹으니까 볼케이션 소스 발라먹거든요 있냐? 네. 발라먹으면 은 다음 날 부을 거 아니에요 형 음음. 그게 그 다음 날까지도 봐요 잡으라고 <웃음> <웃음> 라 이렇게 되죠 이게 그 다음 날까지 <웃음> <웃음> 붓기가 아예 안 받죠.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안 맞죠. 웃음> 괜찮나 저거? 뭐, 뭐가 필요한 음. 거? 어떻게든 잘해결될 거야 뭐? 이또지 이또지 이마 이또지나가리라 응? 그 지금 괜찮아 그 정보해지는거죠 어. 응 전국에... 이또지나가리라 어, 이게 이또지가 뭐야? 이런데 이또지나가리라 <웃음> 되게 좋은 말이다 자 이제 댓글 한번 봐볼게요 <웃음> 또 말이 떨어졌어요? 응? 방금 형 김야끼 닮았어요 김야끼야? 자형 식사 전 제가 먹어볼게요 그래 네가 봐라 네거 먹어볼게요 오늘 메뉴 굉장히 마음에 들어 누가 골랐어? 제가, 제가. 너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응. 여기 내 옆에 있어 알았어? 조심해이 <웃음> 족발은 도대체 뭐에다고 먹어야 되는 거야? 다메림이 밖에 없어 아니 원래 그래. 쌈장이 있어야 되는데 쌈장이랑 무, 뭐? 무불상. 아 누가 약간 생각이 들어서 먹고요. 요즘 여러분들은 저희와 결혼할 생각밖에 없나요? <웃음> <웃음> 다 미리민데. 많이 먹어, 네가 좋아. 여러분들, 결혼 결혼하고 싶어요? 멕시코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음. 아미리카 분들도 할 말이 일어났다. 아, <웃음> <웃음> 아. 아 근데 시간이 이번에는 미국 와서. 어, 나좀 이번에 좀 되게 빠르게 지 나온 것 같아. 되게 빨리. 아, 근데 나도 그렇게 돼. 왜냐면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LA 다음으로 우리가 최장기 그러니까 오래 있었잖아. 있었던 날은 생각보다 진짜 빨랐어 음, 이번에 좀 빨리 뭐 그만큼 잘즐긴 것도 같고 우리가 볼거리도 많고 우리가 좀 이번에는 그래도 좀 나가기를 한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시간이 빨리 갔지 나한테는 이번 음. 이번 미국 투어가 네.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음.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윤호석이 형을 한번 그런드 하면서 감성적인 얘기도 한번 하고 공연도 <웃음> 재밌었고 팬분들 소리도 듣고 음, 이거는좀 멤버들이랑 많이 했지 뭐예요? 음, 너무, 너무 재밌게 보낸 것 같아 나 진짜 나도, 나도 이때까지 투어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한두시에 오래 모불러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네 이게 그 멤버들이랑 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같이 뭘을 만이야. 우리 우리가 그동안 이제 투어할 때는요, 응. 힘드니까 다 각자 끝나면 텐션이 들어가서 기절을 어, 줄... 있다가 다음 날또 응. 이러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끝나고도 같이 술한잔 하고 응. 얘기도 응. 좀 하고 어디 갔다 도와보고 응. 맞아. 너무 좋았어. 국이 방에서 많이 먹었지 우리가. 정국이 방이 좋더라. 응. <웃음> 좋더라. 응. 애가 분위기를 잘 잡더라. 응.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갖고 틀어대는데. 그러니까. 뭐가 벽에 반짝반짝하는 <웃음> <것 같잖아. 웃음> 그것이 약간 느낌 좀 잡아주더라. 음. 감성을 자극해. 약간 그것이 약간 우리 바이브랑 잘 맞지. 음. 방금 누가 어떤 아미 분이 트럭에 치였어요라는데. 고하 네? 내가 신장이. 음. 딱 그런 거지. 잘한다. 한마 있어. 한마이. <웃음> stop, stop it. 이 o u r e very bad. You're very bad. You're v 오 r y bad. You're v e r 비빔밥. d You're very bad. y o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있어? 응 저기 아이스크림 음, 있어 저 있어 너너 먹을래? 갖다 주까? 너안 먹을 거야? 아니 가져와서, 가져와서 먹는데 너 밥먹고 있는 거 같아 아니 나는 난밥더 먹을래 근데 소스 맛있어 아, 좀뭘 마셔야 될것 같아 형배 배, 배 얼마나 찼어요? 나약한90아 90? 아, 90? 응. 난 60, 70? 만 10?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살이 절대 안찌는거아 <웃음> 얼마나 삶지 몰라요 정말.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여기 진이야관리해왔관리해 와. 관리해 미국 오기 전에 제가 하루에 다섯 개씩 먹다 보니까 음. 살이 너무 빨리 져도아빼는거고생했고아 근데 진짜. 이제 안 먹고 빼지 는 마. 나안 음, 먹고 안 빼잖아 이게. 어? 운동 운동으로 빼자 내 몸. 나 요즘 아, 그게 좋은 거 같다.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오오 아이스크림이야. 그런데 음. 녹았는데 비? 안 차가워. 안 차가워. 뭐? 사정도 <웃음> <웃음> 있다 우리 쓸쓸한. 자 쓰세요. 유리 라이브를 보면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와 진짜 밥만 먹는다, 여러 <웃음> 얘들아 소통이란 걸안 하나? 이렇게 절끼리뭐 하는 생각을 할걸요 아미 여러분들 딱 보면서 아 정말 내 새끼지만 <웃음> 아 연애는 안해얘들 <웃음> 아, 어떻게 연애해 <웃음> 그만큼 여러분들 뭔가 우리의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어? 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라이브를 켜서 네. 근데 아미들은 우리 사소한 거다 하나하나 너무 잘 알아서 아뭐그렇게 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뭐 있으신가요? 그냥 제가 볼때 이렇게 켜놓고만 있어도 우리는 사실 이제 대화가 되는 사이가 아닌가 아무 말 없이 음. 안 해도 음.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웃음> 사람은 말을 전해야지 그치 사람은 표현을 하고나 내가 개인 브이앱 할 때는 음. 내가 말을 잘안 하니까 음. 아미들끼리 대화하더라 난 그거 되게 좋았어 그치 그치 재밌다. 야 뭐야 우정 타투 어떻게 아냐 아미, 아미들이? 신기하다. 그걸 아니. 내가 말했어. 아, 그러냐? 응. 우리 아 우리.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멤버들이 할래? 어디 할래? 이게 한 방에 아, 못 찍으니까. 아니, 아, 아니, 내가 어땠냐 그랬더라. 약간 그뭐 그냥 뭐. 난 좋아. 난뭐하다가 뭐, 얘기하다 가 뭐, 뭐, 그냥 카메라 음. 했는데. 어, 음, 잘했어. 잘못한 거 같아. 네. 점탄 못했어. 응? 점탄 못했어. 아, 타투 야 타투 하면은.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해놓고 짠 하려고 그러는데 해놓고 짠? 우리가 그냥 깜짝으로 해놓고 아짠 했는데 음. 아미 여러분들, 우정, 칸, 우정 타투 찬성 반대 오 말... 아니면 X, let's go 깜짝으로 하고 싶으면 안 해놓고 짠 하면 우, 우정 타투, 영어 friend, friend friendship friendship 타투야? 뭐야? friendship 타투 프렌치 타투 프렌치 타투? 프렌시스프렌시스프렌드쉽프렌드쉽 타투 프 or 스터트프 or 스 yes or no 트프랜시스 n 트프 h 시스터트 프랜시스터트 오랜시스터요프랜 o 스터트프랜시요터트시네터트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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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거면 어디 갔건데? 그 아래라고 네? 그 우리, 우리가 우리 말했을 때는 그 자유 아닌데? <목소리> 저 배꼽 저 왼쪽 저 천혜 배꼽이어가지고 왼쪽 엉덩이 아 맞다 그치 저 참에 배꼽이어서 이게 아내가 아. 보여서 거기다 저, 저 왼쪽 엉덩이에 그럼 너무 <목소리> 때 <때가치> 같지 않겠냐? 형형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이런 대화가 <웃음> 음. 진짜 나아 항상 생각하는 게아 음. 우리 아미분들은 모든 걸다 입고해 주시는구나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근뭐 그런 사이 있잖아 우리 아미야 그치, 1십년이다 근데 먹다가 자꾸 뼈하고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웃기다. <웃음> <웃음> 형 그거, 형 그거 한번 물어봐봐요. 나 뭐요? 궁금하다. 아미분들은 아미된 지몇년 됐는지? 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아미가 되신 지몇 년이 되셨습니까? 전 아미 아미 된지 언니 영어로 영어로 해주라고 저요? 아 얼마 나 되지 물어보라고요? 제가 요즘 팝파고를 진짜 잘 써요. 팝파고가 짱이거든요, 진짜로. 와 아, <웃음> 얼굴 떤걸떤걸 동걸, 하는 나는 응? 음? 잘 생겼네 등의 아미가 <웃음> 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나도 이 팝파고가 되고. How long have you been an army? 겠지? 지민 Let's Get 며 okay. 맞나 이거 영어? 형 자신만 가져요. 아, 나도 걸고 싶다. 오 에이, 7 년. 와우. 팔 년. 와 years. Ooh. 7년 럭키 세븐요 1 0와 10년 희선 wow. 구일사님아이 wow. 10년이래 10년 야 10년이래 거의 같이 한국에 한 거야 5 뭐. years 6 years 또뭐 있냐 90 90 90 4가50 4 뭐? 50 50 4 50 50 4 50년0년50 50 4 50 50 4 50 50 4 50 0년 여러분 어... 아까 들었는데 음, <웃음> 우리는 미리 들었지 음. 처음 도전하는 건데 그냥 음. 앞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고 음. 그냥 그런 것들의 이제 약 시작 같은 거? 음. 이, 이런 저...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전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멋있었어 음. <웃음> 난 진짜 완전 리스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깨 도정하고스타 <웃음> 근데 라스베가스가 올래. 다 좋은데 음. <웃음> 너무 건조해서 목 상태가 항상 안 좋아요 건조하긴 하지, 음. 가습기 필수고 음. 가습기 한두개 정도 있었는데 음. 지금 하나밖에 없어 갖고. 왜? 아따, 사, 사투리 그시게하 응? 아따, 잘 쓰여 사투리 좁게 요여 응? 늘었잖아 늘었어? 음, 잘했어 스타! <웃음> 요즘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뭐만 해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숨 마셔도 우리, 알아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 괜찮노래한 <웃음> <웃음> 틀릴래요? 아예 그냥 씻는 것까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웃음> 우리 그냥 그 <웃음> 수면, 수면도 약간 같이 함이랑 함께하고 네. 진짜 카메라 없이 어, 없는 것처럼 신경 써봐? 형 이거 뒤통수 때리자 괜찮냐? 이러면서 <웃음> 뭐형아 오늘 좀 그럼 나좀 그냥 아... 좀더 잘했어야 하는데 진짜 우리끼리 있는 것처럼 오케이 자, 잠깐 보여줄까, 잠깐? 오케이 없네 oh, no. Oh, yeah. oh, no, no, no 형, 잠깐만요 어떻게 알어 어떻게 한 거야? <웃음> 됐어 됐어 벗어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와, 나옷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거 자제해야 돼서 피날 났다 난 옷부터 벗어야 되는데 <웃음> 너도 일단 티셔츠 티셔츠랑 바지가 없어야돼 너는 <웃음> 그게 기본 세팅이야 일단은 제가 너도 인마 너도 글렀어 인마 너 그거 아니야 인마 <웃음> 제가 평소에 옷, 좀 옷을 잘안 뭐... 입고 있어가지 어? 어 응. 옷을 항상 벗고 있어가지고. 응. 아 그리고 응. 음악도 있어야지. 음악 응. 음악 담당은 정국인데, 그렇지? 맞아, 정국이. 무슨 말고? 뭐야? 그래. 아. 응. 야, 너한테 재즈 영상 추천해준 거 있어. 응. 야 재즈 좋아. 재즈 진짜 좋다어나 레이디 가와 공 진짜 받을. 그래, 생각해. 진짜 재즈가 진짜. 재즈 매력이 있어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진짜. We love jazz. 아, 진짜 이게 찰지가 아 근데 그냥 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노래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하하하 <웃음> 뭐 갑자기 하하고 나오네 알그린이랑 어, <웃음> 아, 그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 <웃음> 너 이씨 토니버트가있잖아 근데 뭐, 탄산인 것같아토니버트는 탄산 아니에요 뭐 뭐요? 그냥 탄이요? 그냥 음식의 조미료 같은 <웃음> 아, 음식의 조미료? 산이에요 산 산? <웃음> 이게, 탄이는 있으니까 산으로 하자 산 아, 재밌다 그냥 저렇게 틀어놓고 가만히 들이 왜 이렇게 재밌지? <웃음> 뭐, 뭔 뭔가 실속 있는 말을 안해서 왜 이렇게 재밌니? 아 우리 라이브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못 자요? <웃음> 우리 라이브 이제부터 시작했어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자 옷부터 벗을게요 <웃음> 아형부터입 <홈컷도> 못해야겠다 <웃음> 아, 아 이거 어, 어, 어? 아 배가 차니까 와 피가 돈다 와. <웃음> 형 와인 가지고 올까요? 와인 먹고 싶어? 안돼 안돼 아 근데 나 내일 공연이라 <웃음> 내일 공연 끝나고 난 니가.. 나또 마셔야지 씹... 어쩌다 제가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까요? 그러긴 너무 8년이 넘게 지났을그뭔 <웃음> 말이에요 그것은? 뭔 말이에요. <웃음> 아니, 진짜... 무슨 감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말 하신 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볼때 네. 계속해서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아미 여러분들이 네. 우리 우리랑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같이 컸다면 은 음. 아미분들이 아무리 어려도 다 지금은 성일 거예 그렇죠. 근데도 아니 우리 우리 회장 오늘 한 살도 있었어요? 아 근데 약간 조금 걱정되긴 하던데. 아 진짜? 어엉 어, 엄청 애기 아 이게 대 엄청 작은 거야. 그래서 어, 다칠까 봐서. 돌도 안된거 아니야? 엄청 작았서아 아빠가 안고 있더라자 아. 하트해달래요. 하트, 하트 한번 다 같이 짜. 아니 너 입으로 해야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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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시간에 이제 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런 생각을 10, 가지고 있는 10만 명의 응. 하루들인 거잖아요 그치 되게 감사하고 그 생각하면 그 생일에이신 분한테 우리 좀 재즈 해피 버스디를 한번 해봅시다 너가 한번 해줘 아 이거는 이건 이렇게 이 하면 안 되지 이거 없이 해야지 아 그래? 응.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레이, 레이디가 같이 그렇게 했다니까 목풀때 어 진짜, vérité. 진짜 그래요? 원래. 그 진짜. 자기들 패밀리랑 드비드바 아, 응. 어, 응, 어. 아, 아, 너무 재밌 뭐, <웃음>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Ding a i n g a i n g a i n g <웃음> Happy birthday to you! h a y b i a o 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야 저뭐 그냥 뭐나나 진짜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겠어 <웃음> 아무 생각 안해 <웃음> 그래? 어 <웃음> 잠깐 형이 질문하니까 멈추던데 <웃음> <웃음> <그냥 뭐야? 웃음> 시계태엽으로 이렇게 딱 멈췄어요 뭐 그냥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많이 약간 그냥 스포츠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시간이 금방 흘러가던데 요 음. 아나 일단은 너무 재밌었어 나는. 뭔가를 많이 받았 봤어 나도 내가 한만큼 내가 공연도 했잖아 아 실크 소니 네. 한만큼 나도 봤어 그게 나 너무 영감 공연을 영감해. 본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 우리 공연에 약간 더 도움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아? 그렇지 배우는 게 너무 많아 배웠어 배우는 것하참 아, 멀었구나 열심히 하겠다뭐 아, 실크 소니 미쳤고 말해봐 진짜 아무 재밌게 봤어 태양아 만원 왜줬냐 인규 형한테 만원 왜준 거야 만원 줬어 어 내가 뭐야? 어, 위버스 보세요. 아 그래? 응. 다 설명했어. 응. 너 아니, 위버스 그냥, 자주 한다. 나 안주만이 만원 있길래 그냥 보이는 사람 줬어요. 아영예리 시. 어? <웃음> 한국이 <웃음> 언제 오냐고요? 저희는 내일 공연 끝나고 내일 모레, 그렇죠? 아, 이제 오, 모레, 돌아가죠. 그쵸? 모레, 모레 돌아가죠. 모레 돌아가 모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데 시간 차이가 있어서 도착 하면은 아. 이틀 차이는 날것 같아. 그렇지. <웃음> 레디 가가 콘서트는 정말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스타에 썼던 그말 그대로 정말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무대도 무대지만 무대 미이 너무나도 좋은 영감을 음. 받았는 거. 원래 사실 태영이도 가려고 했었고, 맞아. 네, 석진 형도 가려고, 가려고 했었고. 저도 가려 했어요. 아, 음, 어, 지민이도 가요. 음, 고 어. 저는 내일 무대 때문에 음. 그 약간 부스터샷인가, 음, 링거. 음. 아, 그거, 링거, 링가 그거가 시간이 애매해져가지고. 음. 그거 꼽아야 돼가지고 그 맞아. 털릴 수 있었어. 어 됐었어. 어쩌다 보니까 진영도 네. 진, 진영도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고 지민이도 그렇고, 여러 명이다 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쉬어요 지금 쉬었어요 어제는. 그리고 왜가면 공연 보면은 음. 너무 음. 대단한 공연이니까 음. 이게 술을 꼭 머지 마시지. 안마안 마실 거예요, 수 없지. 혹시. 네. 취해서 거의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맞아. 가고 싶은 맞아.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맞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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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 가려니까 갑자기 나 혼자 간대 아니 갑자기 내가 약간 조금 안 좋았어 가지고 아쉽긴 했는데 뭐 어때 다음에 뭐다 같이 가요? 맞아 맞아? 나중에 어, 네. 같이 가면 되죠 어디 갈래? 제제옆 응. 단독 콘서트? 왜그렇게 갔다니까? 이 단독 다아독 냄새 잘난이에요 <웃음> <웃음> <장난 웃음> <웃음> <웃음> 그럴 수 있어? <웃음> 그럴 수 있어? 슈퍼 <웃음> 두루루 Running 여러분, 여러분, 런닝노래까 여러분, 전체 손좀 시키자, 손좀시면서팬분들이야기하고 네, 그러면... 응. 우리 또... 뭐? 아, 얘기 하실 말씀 나누세요뭐 어, 네. 아, 이제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사람이다, 음식 이제 사 아, 태사람의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야 아, 아, s s i s o t o t o three. t o h t Fireman, too hot. Fireman, too hot. No, no. Who I am, too hot. 빠바바바 오우 야 이런게 잰이야? 네와 머리가 왜또 가까이 오니까 연기를 왜불안장하냐 불가 돼요 불가 난이 네 둘이 뭐라 뭐라 하면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다 이빨 갔으면 좋겠잖아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사실 제 방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어떻게 하다가제 <하나> 방에서 보이게 됐어 거야 그럼 얼마나 감소했어요? 얼마나 됐어 지금 <웃음> 한 30분 좀 넘었죠? 43분? 아무튼 뭐뭐참 라스베가스는 좋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좋은 추억과 시간이었다. 약간 나한테는 이번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좀 어, 되게 뜻깊은 것 같아. 너희 내 말에 관심이 없지? 네. <웃음> 갑자기 왜 이런 렇 감성이 생겨야 된다고 친구들. 너희들이 라스베가스에서 뭘 느꼈는지 있나? You know? 와 know. 근데 진짜 나는. 어, 내가 해를 잘안 보잖아. 요 예를 들면, 쇼 같은 경우. 도 o 는 t believe it's just right. Don't 에 e l i 가 v e it's just right. Don't believe, right. Don't believe right. Don't don't i <웃음> 최근에 내가 형들한테 영상 보내줬었잖아 멤버들한테 골프 칠때 이게 때가 장난 아니야 너무 예 어, 날씨가 어, 네. 아 여기 날씨 좋지, 여기 날씨 진짜 좋아 장난 아니더라 와 근데 진짜 얼마 전에 그 모래 폭풍 믿기지가 않더라, 진짜로 네.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 기상이 거의 내가 다 맞았지 그리고 어떠한 스케줄이 있었는데 기상이 너무 안좋 취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모래 폭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취소가 된저 촬영 장소가 보통 이게 약간 아, 좀 희박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뭐 모래포레기 이런 게 1,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걸요 남준이 말로는 그그 그 경고 문자가 왔다고 하다가 왔었어요? 어, 어, 어. 어, 야 되게 색달랐어 뭔가? 왜? 예? 구부려져 있는 게 펴져는데 <웃음> 약간 되게 느낌이 색달랐어 발가락이 내가, 되게... 내가 보통 내가 피잖아 이렇게 네. 내가 피는 거 아니야 근데 남 펴지니까 약간 오 야야야야야 촬영 <웃음> 장소 아, 진짜 되게 멀었는데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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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응. 응. 아 can't do it 우리 18년에 했어응 3주는 아직 안돼 3주 우리가 딱 3주일 때 가는 거야 진짜 딱 3주네 난딱 적당한 거 같아 딱적당하재 너... 진짜 나라스베어스에서 즐길 수 있는 거다 즐긴 거 같아 나도 즐긴 거다즐긴거같어 되게 재밌었어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 아라스베어스는 좋은 기억으로 떠나니까 뭔가 다시 오지 않을까 같은 말을 계속 하네요 형 <웃음> <웃음> 오늘 못뭐 가요 형님 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나좀 쉬고 와도 되요 거기 아 저번 주한테 왔다형 아유 아미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누고 계세요 저 하자 수저 같아 그러면은 저도 안돼안돼야그문잘닫어 그냥 꾹명집 응, 가는 거 무더위 노래 틀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더위, 무더위 노래? 노래? 여름 노래? 아. 좀 핫한 노래 틀어주세요 이런 핫한 거 핫한 노래? 있지. 음. 해리? 응. 해리 노래 좋더라 I want to be back 그러니까 정국이가 <웃음> 오면은 요즘 계속 모이는 팬이긴 한데 응? 정국이가 없네 웬일이야? 난올줄 알았어 정국이가. 약간 거의 우리 네 명이 이번 투어에 맨날 모는 거. <웃음> 너무 하면서, 저기, 뭐, 아, 뭐야, 고. Today's TMI. 오늘 TMI. 오늘 TMI. 있냐, 너? 응? 오늘 TMI. 있어? i 늘 TMI. TMI. TMI. 나, 아, 나, 나, 있다. 나, 나, 나, 나 그 뭐냐? 음. 그 골프 할 때마다 나 맨날 포디야. <웃음> TMI? 사람들이 나 진짜 엄청 음. 용재해뭐용재 해? 응. 나 내가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해 주니까 나도 자꾸 하게 되는 거 같은데. 왜? 골프.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 주니까 내가 자꾸 하게 되는 거 같다고. 또 잘해서 사... 어, 잘한 거 같아. 자, 내가 영어로 질문,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today TM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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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씻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나가야 전에 씻었어요 왜냐면 스케줄이 그렇게 짜져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제 TMI입니다 정말 소소한 TMI 아닙니까? 갑자기 루틴이 있는 거잖아요 소정이 네. 그냥 <웃음> 와나 이거 <웃음> 아니 저는 네. 나, 나가기 전에 항상 씻고 나가니 나도 나는 항상 무리 전에 씻어야 돼 그게 나의 루틴 중에 하나야 마우 <웃음> 아, 재밌다 <웃음> 근데 진짜 우리 카메라 각도 조만 바꿔볼래요? 어떻게 바꿀래? 이제 살짝 올릴까? 응뭐 음. <웃음> 어, 저... yes. 없지? 뭐 <웃음> 이거 아니야 네. 괜찮아 이거를 싹 올려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음. 됐다 아 그냥? 형, 저쪽 앉아 봐봐 응. 이 정도면 세명다보이겠지 어. <목소리> 그걸 그래, 각장할 거 하자 그냥. <웃음>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왜? 뭐. 아 형이 맘에 안 들어 하는 아니, 거. 거 아니에요? 맘했었어 아, 일단 계속... 형 마음을 방금 읽은 거 같을 때? 응. 아니, 야, 원래 계속 원래 계속 항상 앉아. 콘서트 끝나고 오면 은 이런 시간이 있어 그치. 씻지도 않고 계속 이러는 <웃음> 계속 소파에서 있어 계속 거. <웃음> 원래 씻고 나오면 은 되게 좋거든? 근데 이상하게 앉아, 이상하게 근데 씻고 나랑 난... 그러헤드폰 쉬는... 맞아 어, 계속 이러고 있잖아 아.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나면 은 항상 이러고 있어, 그냥 <웃음> 그게 있어 근데 어떻게 어. 보면 은체력이좀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서 체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콘서트 끝나면 은 가방을 그렇게 메고 다녔었는데 맨처로 신발도 안 벗고 그대 이러고 잤어요 잠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우리 항상 그때 퇴근하자마자 밥을 먹었었는데 밥 먹다가 잠시 기다리는데 잠든 거예요. 나도 그런 줄 그래. 알았어. 근데 아, 너는 그래. 어렸을 때도 그게 좀 있었어. 그렇게 저거 국 먹어야겠다고 일어났는데, 6시간이 지났는데. <웃음> 진짜로. 라면은 뿔대로 다 불어있고, 높이가 달라요. 가득 <웃음> 차있어요, <웃음> 그 라면. <웃음> 보기 흉할 정도로. <웃음> 와, 이게 음식이야. <웃음> 불어 터져야 는 거야. 아, 아, 아, 아 배부르다. 한 입만 동짜리 6시간 <웃음> <웃음> 짜리 그런 적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참너 모르... 그런 적 있어? 침대에서 그냥 핸드폰 좀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응. 아, 이제 씻어야 되는데 했는데 아침인 거 어, 맞아. 그런 너무 맞지, 맞지 너무 맞지 진짜. 이번에도 있어? 아, 근데 나는 그거 못 참아 저 어제도 그거 <웃음> 있다가 나 아침까지 잡아 아, 그래. 그 그냥 핸드폰 하다가 목이 너무 가슬가슬해서 아, 가글이나 한번하고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 가, 가글 해야겠다. 아, 아, 근데 우리, 아. 아, 아, 아. 아 이제 가글... 빛이 들어오고 있어. <웃음> <웃음> 커튼도 안 치고. <웃음> 빛이 들어오고 있어. <있었대. 웃음> 몇 시지? 와, 어, 한 4시간 잔다고 했는데, 8시간 잤어요. <웃음> 가글하기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양치하고 가글까지 하고 왔어요. 그때 양치 빡세게 하더라요그 <웃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아, 이거. 아, <웃음> <웃음> 빨래를. 빨래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설거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너 이제서야 좀... 좀그 바이브가 나온다. 야, 어, 이제 나온다. 술이 어, 서 나오네. 많이 참고 있어. <웃음> 네, 제 지민이랑 있으면은 뭐 거의 배꼽 뺍니다. 저는 거의... 아, 제가 좀 비방용 인간인가 봐요. <웃음> 아니야, 그렇지만 않아. 지아 네, <웃음> 야, 이제 한 시간을 해 갑니다, 여러분들. 씻고 잠드는 것까지 다 아무래야 하시죠. <웃음> 우리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오늘 음. 침대에서 세명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침대 여기 소파에서 좀만 음. 기대고 있어 볼래요? 눈 감고 누가, 부러, 자, 누가 먼저 자나? 누가 좀 먼저 <웃음> 자나 보게. 예전에 달방 찍을 때새딱그그 음. 그 뭐지 춤 춘한 거그 누가 좀 진짜 잤잖아. <웃음> 음. 그, 그 토마토 음. 그거 할때그 라쿠만가 뭘데 뭐 예. 라쿠만 그런 거 아니야? 뭐 풍선 같은 거였는데? 빈백 소파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나할거 같아 나할거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참 라임 틀놓고 이렇게 하는 아티스가 있을까 싶다 오늘 제가 뭘 느끼냐면요 네. 이제 혼자 제가 이렇게 팬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혼자 켰을 때 무슨 말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다 똑같구나 갑자기 영상들 뜨면 <웃음> 이런 게 매력이에요 근데 형왜 이만 큼밖에안 나와요? <웃음> 제 매력이에요 이게 아니 고정난 거야? <웃음> 제 영상이 <웃음> 매력이에요 밑에 안고정난거 아니에요? 맞죠? <웃음> 아니에요 제 매력이에요 <웃음> 영상 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아 뭐? 형이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찍은 거예요? 이런 비율로 찍는 거야. 아뭐 이게 인스타 감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야내 추억형이에요. 나 이러고 요즘 비디오 편집하잖아. 옛날에 나 하듯이. 응. 이 형은 훨씬 더 잘할 거같 아니 아나 내가 그냥, 그냥 편집해 가지고 아미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려요. <웃음> 아니 그내 추억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게 있더라고. 어, 내가 비 요, 요즘 비디오로 많이 찍잖아. <웃음> 그러면은 이제 비디오가 되게 소분할, 분할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되게. 그걸 그냥 한, 한 번에 뭉치는 거지. 그러면 맞아.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으, 그런 거같끔 뭐, 하, 어, 약가 어, 그래. 내가 하루에 있었던 뭔가 응. 영상 찍었던 이제 합치는 거지. 음. 그냥 붙이기 많은 거야. 그, 이렇게 디졸분과, 대졸분과, 비졸분과. 음. 페이더 e 음. 뭐 이런 거 해야지. 영어 음, 쓰지 마요. 디졸분과. 디저... <웃음> 디졸분 <디저트. 웃음> <디저트. 웃음> <디저트. 웃음> 그래서 그렇게 뭉치는 거좀좋아하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기의 시간은 현재 저녁 11시 44분입니다 그쵸, 저녁 11시 44분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 한1 2시되면은딱 정리를 하고 아래지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렇죠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제모 자는 <해보자는> 거예요? <거야? 웃음> 너 진짜 네 할리라는구나. 위버스 때가 있는데. <웃음> 어. 우리 <웃음> 우리 V라이브 켜놓고 위버스에서 만날래요? 나할거 <웃음> 없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 나 이거 그냥 이거 읽고 있어. 오? 나왜 로고가 어 없지? <웃음> <왜 로그아웃> <웃음> 야. <웃음> 너무 안 들어갔냐? <들어왔나? 웃음> 아니야 그거한 번씩 그래. 가입하라는데요? 그래? <웃음> 어? 아니야 그. 그거... 아 바로 들어가진다 아, 왜 이래 원래 그래 최근에 그을십십 일밖에 안 되는데 아씨 어 하트 아씨 아 이거 우리 이모 닮았는데 우리 이모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 우리 이모 닮았는데 아 이거 오십 대 슈퍼 두비료비룹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룹 어, 아 이거 이거 요리 한 번도 하는 거야? 온 느낌에 쐴거나 그거 나 그런 안써 <놀람은> 이거야? <놀람은> 그, 나도 그런 안써 제가, 제가 그래도 그나마 너무, 이렇게 하느라 <웃음> 아, 이거 약간 힝소 같이 그거 아니야? 이금 찾은 거 그나마 이거 왜이 되지? <놀람이> <놀람이> 아, 진짜, 쓰레못 찍은 것 같아 거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뭐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피드에 남겼어요, 피드. 아, 그아 그래, 그래. 이게 이게 위버스도 팔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치, 최고야. 아, 올렸어 지금 우리 위버스 팔로우 엄청나. 1,400만 된겁니다 아, 신제... 한국 거리비기 풀렸어. 아, 이제 한국 한국이 풀렸 이제 렸어 어, 굳절하네요 그런 뜻 없어요. 야, 술 취했... 야, 이거 괜찮다. 여기서 댓글 보면술 취했을 때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출치했을 때요. 너잖아. 어 그렇지 지민이지. 지민이가 과하게 근데... 이상하게 말이 많아. 너 수영하잖아. 이제 그건 진짜 호병이랑 너 한정인 거야. <웃음> 어, 너무 어디... 끊겨 얘들아. 어떻게 아... 어 이렇게 뭐 끊긴다. 영상 다시 올라갈 어... 거니까. 음, 미안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대. 집 되게 잘 보이고 소통한 좋은데 그렇지. 음. 오빠들 딸기맛 갈치, 초코맛 짜장면. 둘중 하나만 골라봐요. 안 먹을래. 나 <웃음> 할게요. 너무 싫은데. <웃음> 갈치가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딸기 맛이다. 아, 너무 싫다. 저는 이런 이상한 가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응. 카레. 아그 카레만, 카레만, 뭐, 카레. 뭐, 카레 그 뭐만 뭐, 뭐, 뭐, 뭐, 뭐, 카레. 카레. 너무 싫어. 아, 그 그런 가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윷. 인스타 무물화 자랑자. 무물이 뭐예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 그럴래? 대기가 떨어지... 오! 오! 오! 아, 그래? 비행기가 떨어. 어. 그런데 이미 전국에다 복했대. 그래도. 아, 그래? 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도 함성 가능하대요, 이제. 뭔가 그러면저 그러면 한국 도착하자마 비행기 내려서 아! <웃음> <웃음> 근데 우와! <웃음> <왜? 오! 웃음> 공항에서 나와자마자 <오>! 차 타게 해. <웃음> 예! 했었지. <웃음> 태양아 다음에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요즘... 너 염색하고 싶다 했잖아. 어. 갑자기. 나 난... 앞머리를 그러니까 잘라볼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자르고 앞머리만 눈썹 위로 잘라볼까 아니면은 염색을 할까 이 생각했다가. 둘다 하는 거 어때? 괜찮을 거 같아. 너너 음. 그냥 너이 머리 길면은 이 나는 그냥 탈색한 머리 있잖아 노란색깔에서 음. 좀더 빠진 거. 되게 예쁠것 같아 응, 내가 탈색을 안 해봤... 아니 안한지좀 됐다 보니까 너 그냥 이렇게 탈색만한 머리를 해본 적 있나? 응 노란색 아 그래. 무지개 어때? 나 했던 응. 거? 너 무지개 했어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너 <웃음> <웃음> 그래, 눕인만 봐도 막 웃음이 나온다 이거 촬영 <웃음> 같이 살겠다 아주 평생 너무 좋지 지금. 내가 지금 댓글 쓰기 힘드니까 말로 설명해줄게왜 <웃음> 힘들어? 뭐야? <웃음> 요거거 이거 차 이거. 이거. 이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에거 아, 그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정국 이거. 같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어디지? 끝났어? 복싱하고 정구가 형 먹어버렸다 스파링하고 끝났어? 밥 먹었어, 형 끝났어? 아, 응. 응. 아 잠시야 어, 야 흘리지 말아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하이 아살더 빼야 되는데 먹을 먹었어? 야 진짜 미안하다 아니 눈 앞에 있으니까 먹게 됐다 짬만 먹었잖아 야아나분나 오늘 운동도 못하는데 아 너무 짜는 짧은... 아 맛있는데 장난 아니다 여기 여기 약간 방고냄새 하지 않냐? 아니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나좀 약간 홀릴 어. 뻔했는데. 김신.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아 진짜 힘들다.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이거 버르지 마. <웃음> 왜? 너가 이거 다 공개했더라? 뭐? 네 그림. 아. 사진. 하하하하하하. <웃음> 사진 사진. <웃음> 너 진짜 운동했어? 응. 복싱 그 미트 치고 응. 스파링 하고 응. 그다음에 이제. 벚꽃운동이랑 등운동이랑 와 진짜 대단하다 <웃음> 형! 형! 진짜 나도 아힘들 복싱 한번 해봐 숟가락 한번해 <웃음> 진짜 한번 해가지고 해봤거든? 어 되게 재밌어 아, 나도 하긴 했었는데 정국이 배워가지고 아니야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아, 형의 아니. 재미를 위해서 그냥, 아, 그렇지. 그냥 해준 거지 아 쌤이랑 하니까 아 닮아 맞아 최민이 형도 복싱 시작한대요 예, 같이 할 사람이 생겼어요. 아, 아우 내 동생들. 근데 아직도 안 씻었네. 어, 한 시간째 켜놨어. 아, 그래? 야, 이, 야 어느 정도 시간이 넘어가면 씻기도 힘든 거 알아? 난, 나, 나 이제 많이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상태부터> 내려올라. <웃음> <저는 근데, 웃음> 이게 문제, 이게 왔, 이게 진짜 바로 와서 씻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자고 일어나서 수정 볼 거야, 알겠죠 <웃음> 근데 우리 방송국에서 엄청 그잖아요 어. 새벽에 가지고 하고. 들어가서 씻고 다시 하기에는 일곱 명이 또 많으니까 아좀 너무 그렇게 먹을래. 약간 좀와 여기 냄새 애매했지 <웃음> 미쳤어 와 이거 쫄면 냄새야? 저기 보쌈 좀남 보쌈, 아, 보쌈. 보쌈. 아, 보쌈. 보쌈 좀 먹을래? 닭국수는 안 먹지 단백질 보충 한번 해 아이스크림인다 응. 아이스크림 먹을래? 나 내일 먹을래 <웃음> 내일 더 나은 <나는> 노래 <웃음> 어? 네, 아니, 그래서 나 와서 러닝 나 혹시 러닝 뭐, 뭐, 뭐, 쉬었대 응, 근데 늦었구나 응. 자, 우리가 아, 이제 <웃음> 우리가 사실 이제 12시에 정리를 하려고 했어 네, 들었어요 뭐 어, 들었어? 네 어떻게 들었어? 앞에서 말씀해 주시죠 오, 어, 진짜? 12시까지 한다고 하기로 결코에 들어왔지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응. 우리 1 두시간2는데너시간2시 2시간? 2줄알았시간난시간 했어 2시간? 2뭐했는시 그냥 시그 작업실에서 이간 2시간? 2시간? 2시간? 지금 간 2시간? 간2에간 2시간? 있는 간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 2시간? 2시 심판 i 사진 한번 찍으라고. a Major. Apart from the Portuguese, we are 우리 s s i n g down here. I can't go. I can't 이 o I can't go. I can't go. I 이 a n t go. 어 can't go. I can't 다음... <웃음> 자, 김치! 아다 가려, 다 가려. <웃음> 그, 뒤에 RC들 다, 다 어. 눈, 눈 하나씩 번다. <웃음> 저희, 그, 외할머니 있거든요? 어. 그 외할머니 계신데, 어. 그 외할머니 사진 때가 되게 잘 찍었어요. 어, 니, 네. 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알지. 우리 할머니는, 내가, 그, 뭐, 언제지? 할머니 생신날인가? 그, 문자를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보냈어. 응.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저그 문자 보낸 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자 언제 보냈냐? <웃음> 확인해보니까 이때 문자 이런 거할줄 모르셔가지고 어졸리다 실권증? 사람의 자리에 싸는데 실권증이 있어가지고 실권증 있어? 위가 그래. 안 죽는 거래 어, 왜안좋은거 그래? 같아? 어. 어. <웃음> 사과랑 얘기 <행동이 웃음> 네, 아저씨들 잘못 써가지고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난 기억 알지? 아저씨들 감정 진짜 모르네 뭐 어디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고 여기 뭐야 약간 명언 같은 거 적어야 돼 뭐라고 어. 삶이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웃음> 삶이란 앞으로 계속는것 <웃음> 되는 거 점점점해야 더... 점점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면, 아니면 우리의 추 점점 필요해 점점 필요해 우리의 추억 어, 필 어, 그거지 어, 맞아. 그거지 <웃음> 어, <맞아>. 점점점이지 점점점이지 <웃음> <점점점점점이지. 웃음> <웃음> 근데 뭔데? 뭐 하는 거야? 아이씨 감성 <웃음> 아재 감성 <웃음> 우리 그 어, 여기 가요? 눈 가리는 것도 <웃음> 너무 좋아? <웃음> 너무 좋아. <웃음> 눈 가리기 감성 퍼펙트한 감성 갑니다 지금 여기 한명안 나와주고 누가한명 초점 나가 있고 그리고 화면이 약간 뿌해 안 닦여 있어 왜냐면 전화 받으시느라 그 화면을 못 닦으신 거야 <웃음> 아, <웃음> 어, 그 기름이 이제 녹여져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웃음> 아 진짜 녹여져 <너무 웃음> <맞았지? 웃음> 잘한다 <웃음> 와 여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네 그래? 원래 보통 적응되는게 너무, 게 너무 사실... 심하냐?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약간 침샘을 엄청 잘하고 있 어? 맞아 땀나나 먼저 나 먼저 씻으러 간다. 어가 가. 나나 씻으러 갈게. <웃음> 쉬, 어 그래. 나는 형은 헤기 멤버이기 때문에 셋이서 시작했으면 야, 셋이서 마무리. 우리 멤버는, 우리 멤버는 우리 멤버는 네 명에서 시작해서 네 명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 네 그럼 다시 마무리. 아, 해 다시 마무리. 자. 한마 한마디 한 먹. 자 우리 3행시 아니다. 한마디 이 한마디 아니지. 그냥, 그냥 네 개를 하자. 뭐를? 어 수고하삼. 수고했어. 아나 3행씩 4행시 할게 이런 거. 에이, 한 명씩 하면 되잖아. 어. 응? 그러 놓고 어떻게 살아갈라고. 글쎄 그래. 있지. 딱네 글자 누가 제시해 봐. 어. 아포 방포? 아포 방포? 앞. 아, 누가 먼저를 아, 아, 나 마지막만 아닌데. 나알것같은 그럼 내 아아가. 나내 아. 너포해. 아, 아포 아, 아, 방포 하자. 나내 아. 너포? 응. 그럼 내가 포할게. 너... 그래? 그럼 이거... 내가 방해방 오케이. 아포 방포. 그, 그, 그 아, 방포. 야, 말은 이어지자 그래도. 그 그래. 좀 뜯길게. 아. 아. <웃음> 아버지가 나를 나아시고. <낳으시고. 웃음> 인사 인사 인사를 <웃음> 사행시로 하는 거. 사행시로 아, 하는 거. 아, 인사를, 그래. 인사를 인사를. 아버지. <웃음> <웃음> 뭐 하자. <하잖아>. 아. <웃음> 음. 아, 아주 많이. 포 아. 어려워, 어려워. 지금 포 쉽지 않지. 아주 많이. 어... 포상을 받은 것 같아요 방. 방...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이런 포상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도무지 이게 이런 포상을 이 정도로 받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신기하고 어쩌면 또 설레고, 어쩌면 두근거리고. <웃음> 이게 마지막 인사 아니야? 하 여튼 굉장히 그런 마음입니다. <웃음> 자, 포. 야, 야, 너무, 너무, 종지부를 찍어봐. 포, 포, 포레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또이 기쁨을 영원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웃음> 좋은 밤. 멋있는 거 네가 터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라,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뭐 씻고 몸 관리 제대로 해가지고 내일 또 마지막 공연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또 휴식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부담수 그 살이 찐거 같은데 보쌈 잠깐 먹었던 오늘 하트! 하나 둘 셋! <웃음> 어이! 하나 둘 셋! 하이 <웃음> 자! 조금 <저>, 고세요 <거품> <웃음> 안녕! 주무세요! 슝! <웃음> 터치 같이하면 안 눌러져 임마. 야야. 안녕. 아니 아니. 아니.